가수 정동원이 추석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동원은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해도 즐겁고 건강한 한가위 되세요 라는 글과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사진에는 정동원이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정동원은 연한 파란색 한복을 입고 머리띠를 두른 채 한옥 곳곳에서 다양한 포즈를 취했습니다.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점잖은 모습을 선보이는가 하면 부채를 들고 옆으로 앉아 훈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정동원은 장난꾸러기 같은 귀여운 매력부터 헌칠한 비주얼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자랑했습니다. 고풍스러운 집을 배경으로 한 정동원은 훈남 도령 포스를 풍기며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진을 접한 팬들은 멋있어 잘생겼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정동원은 mbn 우리들의 트로트의 mc를 맡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